인간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둥지로 초대를 할게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리피터를 몇개 만들었죠. 자그 녀석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아이죠. 자이 아이를 만들었더니 지금 조금이나마 천천히 지능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즉 애들을 잡아서 고문시키거나 죽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저희 이섬 안으로 들어오면 그냥 쫓아낼게요. 쫓아낼 수도 있을 것 같아. 한번 도전해봅시다. 지금 돈이 빠른 속도로 차고 있죠. 아무래도 좀 금고를 여러 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이쪽 라인 있죠. 이쪽 라인에 어, 금고를 좀 여러 개 지읍시다. 생각보다 돈이 너무 빨리 모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 좀 대처가 필요한 것 같아. 자 이렇게 하고 어차피 돈 남아도니까 여러 개 지을게요. 일단 대충 이렇게 지어놓을게요 이래도 되지 않을까요? 아 이쪽에도 하나 더지을수 있겠네요. 호 됐네요. 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처리한 다음에 메인 퀘스트 아 이거 메인 퀘스트는 아니죠. 사이드 퀘스트 진행을 하고 그 메인 퀘스트가 있는 곳을 찾아볼게요. 여기 있죠? 이것도 마무리 진대로 바로 진행을 할게요. 저희 지금 2레벨 연구는 다 끝냈고 그 다음에 웬만한 것다 처리했기 때문에 퀘스트 즉 캠페인이 다 진행이 되지 않으면 지하 레벨로 내려갈 수 없고 거기다가 뭐 1층을 저희가 더으로 도배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속도를 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온 애들 다 쫓아낼 겁니다. 쫓아낼 거예요. 자 애들이 침입했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눈 여기 있죠. 자 너희들 A distraction is required. 자 나가요 너희들 초대한 적 없고 일단 나가시고 자 이렇게 찍어놓으면 얘들 쫓겨날 것,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에이전트X를 찾아 봅시다 그 프로 딩딩한 녀석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도 없는 것 같고 여기도 없죠 그러면 일단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등장할 때까지 기다립시다 일단 소 솔저도 왔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놓고 다른 퀘스트 진행해도 되겠죠? 사이드 퀘스트 있나요? 없네요. 기다립시다. 여기도 50%니까 좀 기다리고요. 자, 속도 빠르게 해볼게요. 자, 나가요. 나가시라고요. 아니, 저 나가라고 하니까 왜 싸워요, 이거? 나쁜놈들이네, 이거? 얘들은 안되겠구만, 이거. 자, 이 아이들은 잠입 요원들 출신이기 때문에 그냥 죽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일반적인 애들은 쫓아내면 되거든요. 왜 나쁜 놈들이구만. 이거 자, 일단 지니 수업 확인합시다. 어우, 잠깐만, 얘들아, 자, 빨리빨리 와서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자, 됐고요 거의 다 잡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써거 됐어요. 야, 일단 잡긴 잡았는데 너무 많이 죽었죠? 자 이럴 때 돈을 활용하면 됩니다. 열심히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눌러서 다 회복시키고 이제 돈이 모자르면 남는 스킨 있죠. 한번 돌리면 돼요. 자돈 오는 속도 확인해 보고 올릴지 말지 판단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딩딩한 녀석을 찾아야 돼요. 분명히 이쪽 라인에 있을 것이야. 안 보이네요. 어디 폭탄 가방을 설치해 놓고 계속 이동을 하고 있을 텐데 신기하네요, 그렇죠? 이쪽은 안 보이고 여기도 안 보이고. 여기도 안 보이고, 아 이쪽에 폭탄이 있어요. 자 있어 있어 주변에 있다는 얘기야. 찾아야 돼요. 자 지하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 있나요? 여기도 있죠. 어허 이 녀석 어디 간 걸까? 좀 시간을 돌려봐야 될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이거 트랩 걸릴 때까지 좀 기다려 봅시다. 아하 찾았어요. 이... 이놈시이야 여기 있었죠. I'm a g e n 자, 원거리 원거리 포! 포! 포스라고 포! 뭐 하십니까? 자, 그리고 얘네들 쫓아낼게요 자, 나가세요. 그러, 나가세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아, 자네들 초대한 적 없다니까 그리고 지금 지능 수치가 자동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이제 얘들 굳이 제가 고문시키고 싶지 않아요 자 빨리 나가세요 헐 아니 아니 나가시라니까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밥상인 사절이요자 나가세요 오이 오이 오이 그 집에 가시고요 그래 또 움직여? 어? 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아 그거 보고 싶다고? 그래 그거는 응, 내가 인정할게 자 일단 이거 보고 감동을 받고 있죠 아니 그 집에 가세요 좀 어허 또또 또 올라 그러네 어그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 좀 가세요 가세요 좀응 가시라고 좀그러다가 몽둥이 맞아요 어허 왜왜 왜 자꾸자꾸 이쪽으로 오실까 오이 오이 어어어또또또또또 안되겠구만 이거 잡상이 안돼요 빨리 바, 빨리 가요 빨리 가 빨리 가 어허 어왜 자꾸자꾸 그러지 야 너네 자꾸자꾸 안갈거야? 어 얘는 이제 포기했네요 그래그래 빨리빨리 가시고 내가 지금 잡상이를 상대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캠페인 속도를 빼야 돼요. 자, 가버려 됐죠. 자, 본격적으로 퀘스트를 합시다. 아, 힘들었어요. 음, 이런 게 점점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아폴론 머리를 빨리 잡아야 겠어요. 자, 이거 처리하지 않은 이상 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이거라도 할게요. 불익은 최소화시켜야 겠죠. 그리고 여기 끝났으니까, 메인 퀘스트 진행하겠습니다. 아 잡상인들 다 떠나니까 정말 편안하네요 그 에이전트 x 만 빼면 음, 어떻게든 대처가 가능할 것 같긴 해요 물론 제가 어, 입구를 좀시켜을면 많이 써야겠죠 됐어요 얘들 체력 좀 채워놓고 또 오면 쫓아내고 그럽시다 돈도 이제 더 이상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 드디어 메인 퀘스트 얼마 안 남았어. 이거 완성되면 또 무슨 퀘스트가 기다릴지 한번 봅시다. 어왜 어, 왜, 왜 그러시죠? 뭐가 불만이신 거죠? I'm sure you can make the void work. Just a few tweaks. It might be d i f f i c u 내 능력이 의심하는 거니? 라고 물어보죠. y o u t e l l u s to question everything. That's the path of the true scientist. i was wrong to tell you that you should concern yourself with pursuits more suited to your abilities. Breaking rocks, constructing furniture. 일단은 지금 보면 얘가 만족을 못한 것 같아요. 무슨 결과에 만족을 못 했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될것 같고.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봅시다. 보이드 프로토타입을 없애란 얘기가 있었네요. 저번에 보이드 프로토타입을 그 사람들한테 시연시키지 않았었니? 그쵸? 아 그래요 없앨게요. 그리고 이것도 좀 정리합시다. 일단 시킨 대로 할게요. 저기요. 그 거기 왜 있으시죠? 그 이쪽으로 와가지고 그 작업 좀 하시면 될것 같은데 안되겠다. 클릭한 다음 이동할게요. 자, 이동합시다. 자, 수치 오르기 시작했죠? 기다려 볼게요. 야, 너 너무 건성으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 돈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또 이해가 안 되는데 또돈 투자를 할 때가 온것 같아요. 아, 네.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진행할게요. 잠깐만. 어, 이거 잠깐. 이거 100 넘어가죠? 안 돼요. 나 한번 낮추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할게요 됐어요? 오이오 완료됐어요 자 메인 퀘스트 완료됐어 그래서 얻는 게 뭐가 있지? 달랑이 이거? 희망인데? 자 그래서 지금 메인 퀘스트가뭐 뭐인지 한번 볼게요 음 순간의 고요함이라고 돼있는데 그... 자 네트워크 하나 더 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이드 스토리 루트에 관련된 거 진행해야 되고 미니언 타입을 두개더 해금시켜야 된대요 말도 안 되죠 그걸려면 사이드 퀘스트를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그개 걔 있잖아요 개이 걔. 아플로머리 이 아이를 빨리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네트워크 있죠 하나 더 개방합시다 힘들대로 할게요 확실히 저희가 패트리어트 지역에서 활동하니까 패트리어트 에이전트가 계속 저희를 괴롭히죠. 이거 또 있어? 또 해야 돼? 어... 그래요. 일단 합시다. 여기도 하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동하면 나더러 어쩌라는 거지? 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요. 지금 네트워크 하나 구성하니까 완료됐죠? 자 이거 업그레이드 시키고요. 아또 왔죠 네, 저희 둥지에서 쫓아낼게요 아니 잡상인들이 야, 쫓아내야죠 이런 애들 하나 둘셋넷 나머지 한명 어디갔어 일단 쫓아낼게요 아 여기 있었구나 나가요 이거, 그거 나가시라고 오오 나가시오 나가시오 자 아, 이렇게 놓고 이 아이들 또 등장했죠. 얘들은 죽여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 죽이는 게 맞아. 슈퍼에이전트기 때문에 얘들은 잡아야 돼. 얘들은 너무 세기 때문에 진열수가필요해 많이 죽겠고 그래 빨리 잡아야 돼. 자, 정리는 되긴 했는데 슈퍼에이전트를 찾아야 돼요. 여깄다 이놈시이야 Another experiment. You have a... 자, 그리고 이거 이렇게 kind 해야겠죠 and kill agent X. 자 빨리 죽여 됐어 자 이런 폭탄 같은 경우는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는 됩니죠자 잡상인들은 빨리 나갈 필요 없어 어차피 지금 지능 수치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즐기기 전까지는 그냥 쫓아낼게요 아니, 잠깐만, 또뭐 어디야 여기있이이놈 뭐, 이거, 야야이놈시이 얘들 다 이거, 이거, 게요이이렇게합이다 이거, 이놈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안 돼! 야, 빨리 와! 우리, 우리 애도 어디 갔어? 자, 오기 시작했죠? 자, 잡아야 된다. 아이씨, 폭탄! 파괴하고얘왜 이렇게 폭탄은 많이 설치했니 이거. 도와줘, 헨치맨. 됐어. 도망갔죠 I look forward to t 자 남겨진 폭탄들 빨리 처리하고 위층에 있는지 또 확인을 해봅시다 자 드디어 맨퀘스트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제 인텔을 좀 많이 쓰고 돈도 쓰긴 했는데 뭐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돈은 다른 데서 충당을 시키면 될것 같아요 돈 오른 속도가 나쁘진 않죠 그래서 일단 내비두기 아 이건 또 뭐야 이거 안 하면 25만 골드가 날라간대요 이런 거 해야겠죠 나쁜 자식들이자 네, 일단 위기는 하였어요 위기는 천냈으니까 대기하고. 그서브퀘스트도 완료했죠. 자바라쿠다 너는 어디 소속이니? 응. 음? Patriot. This is your final warning. I'm playing a. y u n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도망갈 것 같아요 그인센디오 기억나시죠? 개천 도망갈 것 같은데 이것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연구 하나를 하나 하나네요 여기 있나? 어이하인것 같아요 사이드 스토이죠? 자 이건 얼마 안 걸리는 것 같으니까 그쵸, 바로 진행을 합시다 어 이렇게 하고 대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쪽에서 계속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는 열기 관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좀 빠르게 여기를 빼놓을게요 여기도 좀 고민해봅시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됐어 어차피 인텔 수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어 걱정하지 아이씨 보냅시다 저앞으로 머리를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어 자 잡상인들 왔죠 쫓아 냅시다 나가요 그거 나가시라고요 저 너네가 세명일 리가 없지 세 명이 오리라가 아니겠지? 다 완료됐대요. 줄리스 버드란 놈을 납치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연구 끝났으니까 여기는 되니? 는 개뿔이죠. 캠페인 더하래자 그러면 난 여긴 세 명밖에 없으니까 일단 내비두고 다잡상인 알아서 쫓아낼 거고 납치합시다. 이거예요 이거. 둘 중에 어느 거 먼저 하냐 뭐 이거는 하고 나서 합시다 이것도 진행을 할게요 25만 골드가 깎인다고 하니까 꼭 해야 돼 아이 재미 좀 보려고 하니까 자꾸자꾸 이런 식으로 괴롭히네요 그쵸? 자 나가시고요 아니 나가라고요 그 관람까지 내가 허용해 주겠는데 아니 그거 나가시라니까요 손님 그거 나가요 좀 너도 어허 나가시라고 나가시라고 자 얘는 멘탈이 거의 다좀 많이 털린 것 같아요 자 오지 마시고 아니 나가시라니까요 손님 됐어요 자 이거 진행할게요 빠르게 처리해서 납치를 할게요 됐어요 자 신문의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신문하러 이동할게요 어? 잡혔죠? 호잇 자 신문의 시간이 왔습니다 호잇 자 이렇게 신문을 시킬게요 뭐이 아이를 죽이면 뭐좋은거었나요좀 궁금하긴 한데 자이실직고아거라 안죽여? 아니 안죽인다고 이걸 어... 음... 또 미션이 있네요. 찾아봅시다. 이렇게 사이드 스토리가 길지 몰랐네요. 그러면 이거 바로 해야겠죠? 자 바로 합시다. 자 이거 먼저 진행하고 조금 있다가 이것도 처리할게요. 아 굳이 할 필요 없구나. 그냥 내려둡시다 이게 더 중요하지. 제 퀘스트 미는 게더 중요하니까 일단 내려둘게요 이게 제 마지막 퀘스트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가 루트 사이드 스토리를 진행하죠. I t h o u g h our last conversation left things clear between us. o u to w e s t h i o u t h h i t me l l a l e g Of course I 자, 일단, 어, 4명의 가드를 찾아서 죽이라고 돼 있는데, 4명의 가드가 어디죠? 일단, 둥지에 온다고 돼 있어요. 설마, 내부 잠입한 건 아니지? 혹시 모르니까, 여기에 지우스들다 대기시킬게요. 이렇게 해놓고. 아, 이쪽으로 쳐들어왔네요. 이런 식이. 자, 그러면 지우스가 여기 대기합시다. 얘가 대기할게요. 됐어. 그래. 원거리 원거리 t 격 정리가 되는 I've calculated your answer. I'm 리 o t s u r 할게요 패트리 s 트쪽 먼저 진행합시다 i r n e o u t e r e o i e u i s e n t your soldiers packing. <웃음> <시대를> 돌려보내겠대. <웃음> <저는. 웃음> 자, 제가 패트리어스트가 맞겠죠. 제 생각엔 그런 거 같아요. 그 지역에서 등장했으니까 패트리어트가 맞겠지. 자, 그래서 자, 데클레이션이란걸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월드맵에 떴떴는데 어디 있을까요? 페트리아트 지역이니까 여기겠죠. 그래, 바로 갑시다. 후잇 자, 빠르게 진행할게요. Well, that was a waste of time. 발견 It's 못 했는 것 같아요. 음.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결국은 어찌 못한거 같아요. 얘는 전투병이 아니어서 훔칠 수도 없었잖아. n h e didn't even consider the proposition. That cursed, rugged individual. But the signers of the Declaration didn't ask for permission. 자, 한번 다시 찾아봅시다. 시킨대로 해야지. 어디 있을까요? 어, 이거 먼저 떴죠. 이거는 뭐여 이거? 자, 이거는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죠. 아무것도. 어, 이거라도 합시다. 지금 유형이 해금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건 넘어갑시다. 뭐 쳐들어오면 쳐들어온대로 막아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X, here to turn your world down. 잠깐만. 자 슈퍼에이전트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어디 있을까요? 여기있다이음식기 바로 잡을게요. 자, 이렇게, 이동시켜서게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가또 자, 사할게있이요아이렇 텍스 이왔게 아니 퀘스트 이렇이래이거이이 아.. 또 방어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금이 또 가득 찼죠. 뭐 이럴때는 금고를 또 임시적으로 지어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나중에 공간 풀릴 테니까 아.. 오지 말지.. 좀 많이 지을게요. 자이 정도 하면 보관량이 4, 6, 2만 4천이고 4만 8천 돈한 10만 정도 쓸게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에지언텍스도 찾아야 돼요. 빨리 찾아 봅시다. 아하 여기 있었구나 이놈 시키더라. 자 이거 잡아야겠죠. And kill that for me. That and 얘네 잡으면 퇴스터. 퀘스트가 완료될까요? 근데 뭔가 아이템을 얻는 퀘스트기 때문에 그건 아닐 것 같아. 그럼 그래, 알람 d Agent A.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t h 아니야 니네 그렇게 싸 o i n g to be a b l 빠져야 돼. o 그래, this. 원거리 o t g o i n 거리 o b 거리 b l e to do this. 솔어 아이 해드 어 하더 고 일단 제지니스들이제진좀 피가 많이 났기 때문에 휴식을 좀 취하는 게 좋겠죠. 자, 여기다가 배치시키고 얘도 여기다 배치시키게요게하고 응, 가드 네 명을 훈련시키라고 돼있어요 죽은 애가 있으면 자동으로 훈련하겠죠 한번 봅시다 좋고 자 한명만 더와 우리 가드가 이렇게 많이 죽었나 됐어요 아카이브라는 곳을 정복하라고 돼있어요침략하는 얘기겠죠 바로 갑시다 잠깐만 열기 수치가 60정도 얻는다고 돼있죠 이거 몇이60 그럼 중간에 취소할 가능성이 있죠 음 이거 씁시다. 인텔이 아깝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갈게요. 후잇.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지금 람들 많이 죽었으니까 또 고용을 합시다. 워커 있죠? 자 이런식으로 고용을 할게요. 끝 이게 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른 루트 스토리 진행하지. 자 퀘스트가 완료가 돼갑니다 아니 뭐야 이거 한번더 하라고? 아니 근데 열기가 벌써 60까지 다는데또 어떻게 하라고 어 이거 한번더 합시다 한번더 시키고 바로 갈게요 갑시다 이번에는 고문을 시켜야 될것 같아 그런 당위성이 생겼어 아니면 여유가 있을 때이 건물 있죠 자 지하에 제가 이걸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여기 앉혀가지고 진능 수치를 좀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과학자를 좀더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게요 자될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과학자들 안 칠게요 이러면 생산 수치가 빨라지겠지 기다릴게요오 드디어 보물 보물이야 보물 자 완료됐네요 뭐가 나올까요 뭐야?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 클랙트 리버드 호잇.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른 것도 한번 진행해봅시다. 기록음치라고 을돼 있는데 어디서훔친지 한번 볼기야 이건 지역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똑같네. 찾아봅시다. 어 기록 상당히 모자라죠? 자 그래도 우리가 인텔 수치를 좀 빠르게 생산하도록 여러 개의 컴퓨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금방금방 극복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말고요. 아니 뭐납치해서 고문해야죠 뭐. 자 그럴동안 열기 높은데 또 열기를 좀 시켜야 될것 같아요. 이런 거 있죠? 거의 그 인텔 쓰지 말고 이런 걸로 좀 열기를 시킬게요. 어차피 할일이 없으니까 돈은 많고 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열기를 좀 시킬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이쪽도 좀 걱정이 되죠? 그럼 나중을 대비해서 이렇게 시켜놓을게요. 자 완료됐죠? 근데 컴퓨터 콘솔에다가 리코드를 갖다 놓고 분석을 하라고 돼있어요 뭐지? 음 어디다? 여기다? 컴퓨터 음흠 여기 있었구만 한번 돌려보죠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얘들 들어왔죠? 얘들은 고문을 시킵시다 지금 저희가 퀘스트 진행하느라 인텔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고문을 시켜야 돼. 자, 어, 이번에는 연구소에침입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봐야겠네요. 여기 가야지. 갑시다. 자, 진행 많이 썼으니까 슬슬 또 후반에 준비합시다. 기다려봐. 탈출할 수도 모르니까 일단 기다리자. 이 수치가 너무 높아요, 애들. 좀 기다려야 돼. 거의 다된것 같죠? 호잇! 자, 고문의 시간이 왔다. 끝! 자,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지금 달달하고요자 됐어요 이거 얼마나 걸리니? 또 여기 열기 시켜야겠죠 아 인텔을 쓸까 말까 솔직히 고민이긴 한데 이거는 나중에 뭐가 뜬지 어디서든지 좀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대기합시다 자정복해서 나온 결과는? 음.. 아니요..잠깐만요.. 진짜 데디였어? 그럴리가 없을텐데.. 자 지금 열기가 좀 많이 찼으니까 일단 깎을게요. 깎고 나서 진행을 합시다. 자 이렇게 놓고 이거 바로 진행을 할게요. 별일 없겠지? 음? 벌써 완료됐다고? 자 일단 완료가 됐으니까 보상은 받아야겠죠? We went to all that And y o u r 이게 얘가 원하는 뭔가 재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원하는 게아니어서 계속 레이드를 준비할 거라고 하죠. Sorry, boss. 근데 얘는 생각이 없으니까 보수 생각들을 필요 없지도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잠깐만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죠? 미니언 타입을 해금 시켜야 된다. 얘는 또 언제 왔어 이거? 자이 아이를 죽여야겠죠? 발견한 애들은 죽여야 돼 자, 이렇게 막건던 애들은 죽입시다 자, 어차피 자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죽여야 돼 제발 진행 수치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30주죠 고자그 다음에 새로운 유형의 하수인을 해금시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 아마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음, 슈퍼에전트도 있고 뭐이런저 애들인데 제게야 생각하기엔 얘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먼저 합시다. We need to have a conversation about that last agent. We got him, boss. Got him g o t Larry shot him. So did r d i g a n Otis, and then we all punched him a bit. you also got a large number of holes in my walls who trained you 기능이 딸리니까 얘가 만족을 못 하죠 trained you mean like l e n d like what a teacher would do we ain't no net boss. oh i see the problem we need a weapons expert이 무기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머시너리나 뭐 하면 무기 상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납치하라고? 오케이 <웃음> 납치할게요 자.. 어디 있을까요? 응. An has given us their 셋 중에 하나만 하면 될것 같은데 열기가 적은 곳에서 시작한 게 좋겠죠? 이런 데서 합시다 오이. 어 잠깐만 뭐 진행 중이야? 아 하고 있었구나 그래 단대야겠네요 여기야겠죠? 여기? 바로 진행합시다 좋아. 잡은 것 같아. 이제 신문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기분이 좋네요. 그래 잡고 고문하고 그 아이도 오면 고문시킵시다. 오니? 자 생긴 게좀 멋지게 생겼네요. 이, 아이. 이 아이가 이이아 무기상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요뭐 어찌 됐건 고문시켜야겠지. 자고납합시다고문시간이 왔어요 됐어 그래서. 그래서 머신아이 트레이너를 지어라고 되어있는데 한번 찾아보죠 그리고 어 이제 고용이 가능하네 complete. 자 일단 10명 고용해 놓고 이거는 트레이더 방에다가 만들어야 겠네요 자 한번 찾아 봅시다 우리 지금 공간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이걸 어디에 지어야 될지 좀 카살 해야될 것 같아요. 음 여기 가능할까요? 왠지 가능할 것 같아요. 두 칸짜리? 된다 좋아요. 하나 만들게요. 일단 이렇게라도 합시다. 나중에 자리 생기면 더 넓게 만들 수 있으니까 좀 버텨볼게요. 됐어요. 자, 이제 트레이만 시키면 됩니다. 자, 이거 하나 완료됐어요. 이제 하나만 더하면 돼. You kill people for money, don't you? Mostly. Sometimes I do it for fun. 자, 돈 주면 하고 재미도 위에서도 하고. That works for me. And so do. 자, 한 케이스 더 고용해 봅시다. 이건만 하면 뭔가 어 캠페인 해금이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야 돼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뭔가 도움이 될것 같아. 호잇. We have a problem. The casino is crawling with tourists. They're everywhere. They've left us no place to hide. 그쉴 곳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Isn't that a good thing? It s s like business is booming. 그렇지만 예 생각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쉴수 없다는 걸로 판단하겠죠. y o u think so, but we can't get to the agents. m o 자, 그래서 이번에는 소셜 라이트를 납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죠. 자이 아이는 아까 전에 뭐피아노라든가뭐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가 있어음 여기서 하는게 좋겠죠? 바로 진행할게요. 여기는 열기가 높으니까 일단 열기 내립시다. 내려야 돼. 지금 지능 수치 많으니까 지능 일단 쓰고 이렇게 놓고 고문시키면 되겠죠? 자 두명 같이 있으니까 고문시키면 돼. 아 근데 너네 수치가 너무 높다 얘는 잡으면 되고 응? 자 소셜라이트도 도착을 했으니까 죽일 준비를 합시다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 여기 오고 있네요 자 보라돌이에요 보라돌 응 그래 자 꽤나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봐봐야죠 그나저나 훈련시킬 만한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서 큰일 났어요 캠페인이 풀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봐봐 자 소셜라이트 트레이너 음 공간 아래 아래는 있을까요? 어허, 자리가 없는데 이쪽 한번 파볼까? 여기, 여기 한번 파봅시다. 자, 트레이드 루미로 이렇게 감싸주고, 우잇. 그리고 이거죠. 크다 커요. 이거는 음.. 땅을 덮어야될것 같아 그럴거라면 이거 취소시키고 다른데다 합시다 이쪽 라인 있죠? 이쪽 라인 한번 활용해 볼게요 자 이렇게 땅을 판 다음에 라인 다팔고 막혀 있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 뚫고 여기는 메꾸고 어 이러면 안 되는구나 다시 하고 됐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안에다가, 소셜라이트, 관련된 걸 지읍시다. 공, 아, 좀 크기가 애매한데. 자, 이거 하나, 둘. 일단 이렇게 지을게요. 이것만 짓고 나서, 그, 연구가 좀해제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자리가 없잖아요. 그쵸? 다리가 없어. 여기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래도 내려가고 싶고, 넘어가기도 쉽고. 좀 기다립시다. 될것 같아요, 이제. 됐어요. 바로 훈련을 시킬게요. 얘네가 업그레이드 되는 개념이었네요. 시간이 오래 걸린 케이스니까 얘들은 좀, 음, 죽으면 안될것 같아요. 머신을 뭐 만든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이것도 좀몇개 준비합시다 이 아이를 하나만 더지게요 이렇게 지으면 되겠죠? 됐어 오 이거 멋지네요 그쵸? 저도 이렇게 변신하는 거였구만 근데 체력하고 뭔가 좀 구린 것 같다 체력이라도 높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나 그래서 아래쪽은 진행하고 있니? 어 그래요 하고 있네요. 자 드디어 드디어 변화가 됐어요. 일단 보상 받고 끝. 이 목장이 왜 이래 이거? Actually, boss, I'm one of your staff. Oh, good. We need a bit of class out there. Keep those tourists busy, and we'll get. Are you going to call off your guards? Maybe. 자, 그래서 일단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또보이트얘기를하고 있어. 저번에 한번 실패하지 않았나요? 또낙차하고 we'll right 뭐, no t h e freely. 우리 이런 거 준비가 안 되는데. 자 아무튼 그 한번 도구를 지어볼게요. 이번에 새로 생겼으니까 뭔가 값어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야 예, 이게죠. 피아노가 생겼어요. 한번 지어볼게요. 가운데다 지어볼까요? 아니 이 와중에 소저가 안네요. 뭐 필요 없고요. 관심 없고, 자,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긴 게 이거죠. 웰컴 데스크, 웰컴 데스크를 일단 이쪽에다 한번 지어보죠.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게 퀘스트 통해서 연구가 가능한지 그걸 봐야 돼요. 자 이런 것도 진행을 해놓고 아니다. 그중에 연구가 되는 거 먼저 봅시다. 나안 돼요. 이렇게 길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좀 오래 걸리네요. 자 이거는 좀 나머지 시간에 계속 진행을 할게요. 좀 시간이 걸리네요. 나머지도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